오늘 알아볼 제품은요, 루머리프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요, 어, 의류에 차, 착용을 하게 되면, 어, 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진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어, 디바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형태는 이렇게 박스, 긴 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투명한 창을 통해서 제품이 보이는데요, 뭐, 어, 좀 반짝이는 사각형 모양도 있고요 살짝 둥근 모양의 제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은 밑에서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게 되면 이게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자석으로 된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걸 분리해 보면요 어 깔끔하게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마그네틱 그 부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깜장색의 마그네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티 아주 작은 워런티에 대한 어, 보증서죠 보증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종이가 있고요자 요게 전부입니다 어뭐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 있진 않아요 필요한 것들 딱딱 정해져 있고요어요 어, 내용이 이 루머 리프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